안녕하세요. 케군입니다 진도가 좀 빨리 나가다 보면 여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지금 이러는 걸까? 아니면 나를 음, 하룻밤 원나잇 상대로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이게 고민이 된다면 사실 잠자리를 안 하는 게 맞아요. 물론 뭐 여자분들 중에는 나도 원나잇으로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뭐 잠자리를 해도 되겠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는 잠자리를 할 거지만 원나잇하는 상대, 나를 가지고 장난치려는 상대하고는 잠자리를 안할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여자들이라면 잠자리를 갖기 전에 남자한테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봐도 남자의 대답은 뻔하거든요. 사랑해로 답이 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말은요. 믿을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잠자리를 갖기 전에 남자는요 자기의 진심을 자기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랑해라고 물어봤을 때 사랑하는지 안하는지를 잘 구분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적인 욕구가 불같이 올라오니까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잠자리를 가진 직후에 여자들이 의미부여를 하기 위해서 혹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남자에게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건 맞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요 남자는 현자 타임이 와요 잠자리 전에는 막 흥분해서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한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성적 욕구가 풀렸단 말이에요 이때는 남자 머릿속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여자가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단히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겠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데 잠자리를 가져버렸을 때 내가 너무 파렴치한 것 같아서 부인은 못하는데 어, 인정하기는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랑이라는말 대신 다른 말로 돌려 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이게 좀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일단 그렇다라고 하자. 그러니까 만사 귀찮은 거죠. 근데 여자들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잠자리 를간 남자도 있는데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는 남자한테 충분한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때, 불안할 때, 그럴 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잠자리 전에 사랑한다는 확신이 안 들었다면 잠자리를 안 갖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어찌하다 보니까 잠자리를 가졌다면 내가 좀 불안해.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라는 의미에나 사랑해?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좋고요 혹이라도 남자도 자기가 현자타임을 느껴보니까 애매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뒤숭숭한 상태일 경우에는 차라리 안 물어보는 게 남자한테 부담을 덜 줘서 이쁜 사랑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물음은 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연애하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요 말이 아니라 서로가 느끼는 거거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